Orbit. s h h l control. Uh, uh, control. Okay. uh, uh, okay. uh, uh, okay, uh, uh, okay. uh, mineral. uh, uh, uh, uh, uh, uh, e c uh, o r i e uh, uh, uh, uh, i h c h uh, uh, uh, uh, uh, uh, uh, uh, o h uh, u r uh, uh, uh, uh, uh, u i uh, uh, uh, uh, uh, uh, uh, uh, uh, uh, h uh, uh, u uh, uh, uh, h uh, u c h u t i h uh, h u 그래서, element of r 그 다음에, yeah. um, 그학 geometry, 그 다음 researcher, uh, 그 다음 거기다 surface, 그 uh, 다음 temperature, uh, okay, degree, 그 다음 또, carbonate, 다시 chemical, 그 다음 파하, 뉴질 amount, 이안 파는 그렇지, 그거? 음. 음. 그렇죠. A lot of friends 자체가 뭔시죠 a lot of friends. 네. 그렇지. 그쵸, 그렇죠? 연관되어 있고, 응? 그 그렇죠? 원리와 포함이 되어 있고 binet oh, binet ah a y s h oh, o okay. h mm. o k hmm cracking